안녕하세요 노로시입니다. 안녕 짠! <웃음>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. 이거는 중국 당면 크림 파스타. 어, 이렇게 긴 비엔나 소세지를 넣었습니다. 그리고 다 만든 뒤에 파마산 치즈가루랑 어, 파슬리가루 좀 이렇게 뿌렸어요. 그리고 지금 피클이 없어서 요 치킨 뭐 가져왔습니다. 이거는 히비스커스예요. 어, 진짜 맛있다. 흠가 음. 크림 파스타 소스 진짜 맛있어요 음! 으흠 음. 이거 베이 소시지 별로 안 짜요 돌돌 말아서 너무 먹고 싶었어 진짜 이렇게 음 비엔더셋이랑 같이 음음음 아!!! 좋다. 중국 당면 면이 되게 넓잖아요. 거기에 크림 파스타 소스가 양껏 다 묻어 있으니까, 와, 진짜 되게 풍미, 그리고 막 되게 막 입안이 되게 풍성해요. <웃음> <웃음> 음. 좋다. 음 처음엔 여기다가 배추 남땡족가루나 불닭소스를 넣을까도 싶었는데, 음, 오늘은, 이게 꾸덕꾸덕한 크림파스타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. 그리고 여기다, 파스타 소스를 하실 때, 우유 조금 넣어주면, 짠기가좀 가시고, 고소함이 확 살아나야 더요 m <sus> 먹는 내내 입안에 미소가 <웃음> 입엔 다 묻혀 <묻혀놓고> 놓을 <웃음> 진짜 맛있고 맛있다 갈래파스타 소스에 마늘 기름을 내서 하니까 진짜 마늘 향이 확어요 흙니까? 음. 편맛았다. <웃음> 자! 진짜 잘 먹었어요. 우와! 음, 갈링크림 파스타 내가 이 소스를 산적이 있었나? 음, 아까 막 치즈 엄청 있는 그런 파스타 소스나 약간 머쉬룸 이쪽만 샀던 것 같은데 갈링 이거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. 음, 크림 이쯤 왔는데 뭐 <웃음> 다 맛있지? 아, 그리고 피클 대신 담, 이거 치킨 무 준비했는데 아, 생각보다 이게 그렇게 막 저한테는 느끼하다고 다가오지 않아서 많이 먹진 않은 것 같아요.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잘 먹었고요. 가볼게요. 안녕. 오지 여러분. 사랑해요.